여기 칼과 방패를 든한 명의 전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흔적을 찾아 전사가 찾아간 유적지엔 한 마리의 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윽고 전투를 결심한 듯 칼을 뽑아드는데요 전사는 괴물의 공격을 방패로 막기도 하며 괴수의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지형 지물을 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와 같은 연출을 보여주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게임은 프로젝트 어웨이크닝입니다 이 게임은 지난 2018년 플레이스테이션 라인업 투어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 게임으로 놀랍게도 바하무트, 그랑블루 판타지 등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개발하던 회사의 작품이었습니다. 거대한 몬스터와 싸우는 장면을 담은 이 게임의 트레일러는 괴수를 찾기 위해 부러진 나뭇가지에서 흔적을 찾는 모습은 몬스터헌터를 연상시키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전투를 할 때엔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막고 공격하는 등다크소울과 같은 하드코어 RPG 게임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이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 단 2분의 트레일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어마무시한 게임의 분위기와 모션입니다. 왕좌의 게임과 반지의 제왕 등 하이 판타지물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 만큼 게임의 분위기는 어설프게 판타지의 느낌을 내려는 느낌은 전혀 없이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중세의 분위기를 담으면서 무언가 비현실적인 판타지 속 세상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록 공개된 영상이 여태까지 이거 하나뿐이지만 이 잠깐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분위기를 뿜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요 게임의 모션은 그야말로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여태 나온 액션 게임들처럼 단순히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공격하는 모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적들의 공격 타이밍과 종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달라지는 회피 모션을 더해 게임 속전투의 몰입감을 높여 놓은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회피 뿐만 아니라 각종 공격을 당할 때 나오는 피격 모션들도 단순히 피격을 당해 체력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적의 공격을 물리적으로 계산하여 캐릭터가 날아가 벽에 부딪히는 모션이라던지 방어를 한다고 해도 몬스터가 공격을 하는 방향에 맞춰서 밀려나는 모션, 타격점에 맞게 날아가는 캐릭터 등 연출된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현된 듯한 이런 디테일한 물리엔진은 그야말로 유저들의 피를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캐릭터 외에도 괴수의 움직임 또한 단순한 시네마틱이 아닌 실제 플레이 영상인걸 감안해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반적인 공격 패턴이나 걷는 모션은 어디서나 볼수 있지만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동과 지형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모션의 부드러움 등등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전투 양상의 일부를 보면 마비노기 영웅전의 색이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2019년 6월에 진행한 제작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어웨이크닝은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으로 친구들과 함께 협동을 하는 전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엔 현재로선 프로젝트 명에불과한 게임이며 아직 내부적으로 의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라 확답은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넣을까 말까 논의 중인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이지만 심리스 라는 표현을 쓴 만큼 지역간의 로딩 없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한 오픈월드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질문이 스카이림과 비슷한 규모로 생각하고 있냐는 대답에 전체적으로 그런 게임의 종류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큰 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픈월드 게임처럼 여러가지 할 일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개한 트레일러는 게임 속의 보스전에 불과하며 게임은 실제로 생생하고 현실적이고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느낌의 생명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담는 것이 목표라고 한 만큼 해당 영상에서 보여준 게임의 모습은 단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한 유저수는 최대 12명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게임 내 마법, 활, 총등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호흡 게임인 만큼 유저들이 구분지어 줄 다양한 특성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어떤 보스를 공략하기 위해 특정 클래스와 기술을 익힌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던지 하여 다양한 선택을 둘 것이며 커스터마이징, 옷, 장비, 그외 아이템들로 유저들의 플레이에 구분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은 길드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뜻에 맞게 유저들끼리 모였다가 헤어지기도 하며 다시 그 그룹원들끼리 뭉치는 등 여러가지 상호작용도 고려하고 있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rpg로서의 지분을 늘릴지 액션으로서의 지분을 늘릴지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 될지는 현재 의논중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인터뷰에 의하면 단순히 스탯을 올리기 위해 계속된 전투를 하는건 본인은 상당히 따분하고 지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캐릭터에게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검을 사용하게 되면 팔의 근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던지 말이죠 뭐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소개한 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열심히 갓겜을 즐길 행복한 상상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간략한 인터뷰를 제외하면 2018년 이후로 이 게임에 대한 정보는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 플래티넘 게임즈와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사는 우리가 알만한 베오네타나 아스트라이체인 니어 오토마타 등 액션 게임에 일가견이 있는 제작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라는 게임을 협업해서 개발하여 플래티넘 게임즈에게 기술력을 전수받은 싸이 게임즈가 해당 게임의 개발진을 데려와 독립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 개발하는 본인들만의 오리지널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플래티넘 게임즈와의 협업이 종료되며 두 게임의 행적이 오리무중해져 버렸죠. 물론 아직까지 구인구직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도 해당 페이지가 남아있는 걸 보면 프로젝트를 폐기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쯤은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년이나 지난 이 게임을 이제야 와서 굳이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물론 웹서핑하다가 트레일러 다시 보고 또 뽕맞아서 제작한 바도 있겠지만 이 게임사의 행보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사이게임즈라는 회사는 흔히 우리가 아는 가차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뭐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걸즈 부잉레볼루션 뭐 이런 게임도 만들었고 우리가 지나가다 들어본 섀도우버스, 그나마 이름 좀 알만한 프린세스커넥트 등 그냥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바일 게임 제작사죠 몇천억에서 몇조씩 땡기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도 모아둔 자본금으로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도전을 하면서 콘솔시장도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면 현 우리나라의 게임회사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던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게임이거나 경쟁력이 너무 없어보이는 게임이거나 그냥 또 본인들의 ip 재탕에서 콘솔로 이식시킨 듯한 게임들이 대부분이었죠 뭐 아무튼 이런 노파심에 그냥 이 게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런거 만들던 회사가 이런거 만드니까 졸라 괴리감 들지 않나요? 그만큼 멋지고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과물도 괜찮을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의 게임을 매우 사랑하는 만큼 꼭 예정대로 2020년 말 아니 늦어도 2021년에는 모습을 드러내어 기다리는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사, 중세, 용, 판타지 이거 얼마나 뜨거운 남자들의 로망입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